진짜요? 말도 안 돼요. 아그 전결겠지. 김정은, 김대중, 이들씨는 중계를 편안하게. 사랑할만큼. 아 잡았네. 너무 어색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2015년에 북한에서 왔고요. 현재는 돌세 나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북한 분 만나기가 사실 진짜 쉽지 않거든요. 왜냐면 북한 사람이랑 수고 다니지 않으니까 한국에서는 정보를 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맞아. 북한에 대해서. 브이로그 음. 하시는 분도 없고 북한에서. <웃음> 아, 근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. 제가 너무 많이 하셔 하셔도 돼요. 진짜. 내일 아침까지 물어보시요 탈북을 하신 거잖아요. <웃음> 그럼요. 그 뭔가 계기 같은 게 있어요? 아어 이제 뭐 탈북할 때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. 응. 뭐 진짜 막 힘들고 배 배고파서 진짜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자유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어. 또 하나 있었어요. 저는 꽃보다 남자를 보고 탈북을 했는데 <웃음>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했다고요? 진짜 한국 가면 제가 구준표 같은 그 오빠를 만날 줄 알았고. 저막보고 네. <웃음> 보니까 어때요? 어, 저 아직 못 봤어요 한 번만. <웃음> 진짜 탈북할 때위험해요 뭐 그럼요. 저도 이제 브로커가 있었어요. 천만 원 주고 브로커를 고용을 했어요. 비슷하네요. 그럼요. 지금 삼천만 원이에요. 브로가 이제 저랑 같이 강을 넘는데 뒤에서 막 다른 군인들이 저희를 적발하고 막 총을 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거짓말 안 하고 죽이려고 쏘는 줄 알고 허벅지고 길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네. 그 강물에서 숨을 쉬고 싶은데, 손은 나가는 어. 얼굴이 안 나가는 거야. 그래서 막 유언도 남기고. 어, 막, 그 상황에서요? 네, 그 상황에서. 아, 그럼요, 제가 또 효능을 해요. 그래가지고, <웃음> 제가 엄마, 아빠, 제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, 막 이렇게 어.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, 브로커가 제 뒷덜미를 잡고, 이제 무테 데려다 주고 막 그랬었는데 어. 좀 저도 그래도 그나마 쉽게온 케이스고 열번막 탈부가 다 잡히신 분들도 많고 막발 잘리고 아. 총 맞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. 음. 아 진짜 진짜 목숨 걸고 오신 거 같아요. 진짜. 그럼. 뒤에서 총소리는 어떤 느낌인지 너무 어, 소름. 어나 총소리가 막 듣는데 저는 그래도 어린 마음에 아나 영화 찍는 거 같아 영화 주인공 된거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. 전쟁 영화 찍는 느낌이었어. 19살이었거든요.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. 어때요? 그런 자유를 좀 많이 기하셨나요 너무 좋아요. 너무 자유롭었어요 너무 잘유롭다고 너무 잘유롭다고 <웃음> 내가 막 사고를 치지 않을까,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. 제 스스로도 막좀 컨트롤 할 때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자유가 너무 좋더라고요. 너무 소중하고. 솔직히 한국에 태어나서 잘 하신 분들은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몰라요. 맞아. 못 느껴봤습니다. 너무 당연한 거니까 감사함을 못 느끼잖아요. 그렇죠. 저는 너무 소중한감사함 아. 종교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. 왜냐면 음. 북한에는 종교가 있어요? 북한에는 종교가 없죠.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믿거나 막 무슨 어떤 종교를 갖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요. 그리고 북한에서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. 음. 어, 진짜요? 네.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거로는 네, 네, 네. 북한에서 종교를 허용을 한대요. 진짜요? 말도 네. 안 돼요. 아그 종교겠지. 뭐김정은김정은 믿을 수 있는 종교를 포다는거가 <웃음> <웃음> 북한에서는 종교의 종자도 몰라요. 진짜로. 그런 건 사람들이 믿어요. 이게 뭐 종교는 아니지만 미신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탈북할 때 미신을 되게 많이 믿어요. 어, 내가 원기를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냐 물을 건너고 싶은데 건너 아, 되겠냐 뭐 이렇게 소속생각도 하고? 음, 뭐. 그런 건 되게 좋아하데 이런 거는 솔직히 북한 주민들이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을 가지면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. 에이, 진짜로요? 네, 아마 와. 이게 북한에 평양에 봉수교회나 교회가 있는 건 아는데 거기에는 정말 특정된 사람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, 일반 주민들이 종교를 가질 순 없어요 그러면 은 김정은, 김정일의 부자가 종교인 거예요? 그럼요.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. 뭐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. 김정은, 장군님은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. 진짜로. 어. 그분들이 하나님이고, 뭐 하나님이고 그런 거죠. 와... 아, 그분들이 정한 거죠. 뭐. 자유라는 거가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, 그럼요. 종교의 자유도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.. 와, 이런 거 보면은, 아, 진짜 아니,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네,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. 국한에 태어났으면 존경 가질 수있 그러니까요. <웃음> 탈북하는 거지, 나처럼 이제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만약에 제가 진짜 이슬람이 네네네. 됐다, 그럼 탈북해야 되는 거지. 탈북해야 되는 거지. 안 그러면 진짜 총살 당할 수도 있겠는요 <웃음> 맞아, 진짜. 와. 전체 군대를 2년 갔다 왔으니까 오. 군대에서 항상 아침마다 교육을 하거든요 그쵸 주 저기 북한군이잖아 네, 요주저이 북한이고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주적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뭐, 약간 좀 묘한 느낌이 들어요 나도 그냥 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고 맞아, 다 진짜.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총렇이를 겨누고 그러니 한민족인데 또 응.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왜 싸워요? 싸우지 마세요. <웃음> 안 싸우면 좋겠어요, 진짜. <웃음> 저는 그런 생각도 안것 <웃음> 같아요. 이제 제가 탈보를 했으니까 아빠랑 동생을 볼 수가 없어요. 응. 서로 이제 빨리 응. 화해해서 다 이렇게 짧은 생인데 솔직히 어떻게 부모 자식 얼굴도 응, 못 응. 보고 살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응.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아예 지금 가는 오고 뭐 가는 거 자체가 지금 안되잖아요 안 되잖아요. 전화도 안 되잖아요. 네, 전화.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. 같은 가족들끼리. <웃음> 진짜. 평화로운 곳에서 사는 게 정말 좋죠. 것같아요 자유도 그렇고 평화롭고. <웃음> 그런 생이드네요 싸우지 맙시다. <웃음> 네. 맞아요그러면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 땡큐 파라 정말 그하 Oh a o a n a h a n I d o t a n o find o m r e I t a n t to find this Oh, Nana, oh, Nana, yeah, a star.